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빈티지 오메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 이 시계는 제 오메가인데요 어, 쿼츠라 그냥 사용이 편해서 차고 다니는 시계이고요 어, 이 제품의 경우는 빈티지 남성용 오메가 오토매틱 중에서 꽤나 인기가 있는 모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성용 오토매틱 빈티지는 제가 얼마 전에 고객님으로부터 매입을 한 시계입니다 이런 빈티지 오메가 제품들 대부분은 제품 겉면에는 어떤 표식이나 문구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 제품의 연식이라던가 정가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한번은 시계를 열어봐야 합니다 먼저 이 남성용 오토매틱의 경우 백 케이스를 열어보면 일단은 템포가 힘차게 뛰면서 무브먼트에 몇 가지 숫자 정보가 보입니다 이 영상 속에서 상단이 무브먼트의 시리얼이고요, 하단이 무브먼트의 종류를 의미합니다. 로터를 돌려서 측면을 보면 이게 뭐 스물 개의 주얼리가 세팅되어 있다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합성 루비가 세팅되었다는 의미로 이 보석들이 그 시계의 베어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계의 정확도를 위해 마찰을 줄이려고 노력했다는 의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시계 연식과 무브에 대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 덕중 덕은 양덕이라고 하던가요? 빈티지 오메가에 대한 정보를 친절하게 정리를 해 놓은 블로그가 해외 사이트에 꽤 여러 곳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뭐 친절한 밥 아저씨 블로그에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이 시리얼이 4천만 번대면 음, 1980년에 제조가 된 무브라고 볼수 있습니다. 무브원트 역시 양덕 블로그에서 오메가 1020을 검색하면 이 무브는 1972년에서 1984년까지 제조가 된 무브인데 어, 아쉽게도 이 상세 정보에는 23개 주얼리가 세팅된 1020에 대한 정보는 안 나와있네요. 어, 한가지 더 기향에 오픈을 한 김에 제가 저희 쪽으로 오토매틱 시계 고장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고장이 잘나는 부위에 대한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고장이 가장 잘나는 부위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용두라고 하는 크라운 이고요 또 하나는 동력 저장부 태엽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둘다 좀 가느다랗고 얇은 금속 부위라서 그만큼 뭐 충격이라던가 어 사용연한에 따른 내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태엽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자면 요게 이제 보통 로터를 돌리면 이 파워가 리저브되면서 태엽이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이 태엽이 단선되어 있으면은 로터를 아무리 돌려도 요 파워가 저장되는 부위가 안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제품은 동력 전달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육안으로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뭐, 짤막한 정보였고요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 케이스를 잠깐 보겠습니다 어, 여길 보면 제조 국가, 제조 업체, 소재 케이스 제조 업체와 케이스 시리얼까지 있습니다 다른 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도 케이스 시리얼 한번 살펴보자면 1660190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크게 앞자리 세 자리가 중요합니다 다시 블로그 가 가지고 이세 자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면 1은 남성용 6은 오토매틱의 초침이 중앙에 있고 세 번째 6은 방수가 되는 캘린더 제품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니까 케이스만 봐도 이 제품이 대략 어떤 형태와 기능을 갖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은 여성용 시계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용 시계는 육안으로 보면 좀더 연식이 있어 보이는데요 역시나 뭐 시계가 가는 걸 보니까 템포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파워리저브 부위가 역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또 봅니다 어, 이 제품의 경우는 무브먼트를 보면 일단 각인이 조금 뭉개져 보이기도 하고 너무 작아서 잘 안보이는데 어, 시리얼은 3000만번대 무브는 684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양덕 블로그 소환해서 보면 3000만번대는 1974년에 제조된 무브먼트 이구요 684 무브를 검색하면 요게 1971년부터 1989년까지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무브도 주얼리 개수까지 동일한 무브의 정보는 없었습니다 여성용시계 백케이스에도 다양한 정보가 있는데요 특히 이 시계는 그냥 육안으로 봐도 금장도금이 된 시계니까 케이스 각인을 보면 도금을 했다는 정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어, 여기 뭐 프랑스어로 뭐라 적혀 있는데 두께 부분에 뭔가 이렇게 스탬프로 찍혀 있는데 이게 보통 10 아니면 20 미크론 두께로 금장도금을 하니까 어, 10 아니면 20 이라는 숫자일 가능성이 높고요 남성용하고 마찬가지로 어, 스탠 재질이고 제조업체는 루이스 랑 케이스 시리얼이 5660048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시 양덕 블로그 소환해서 이거 케이스 시리얼을 살펴보면 뭐 5는 여성용 6은 오토매틱의 중앙초침 다시 또 6은 방수가 되는 캘린더 제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빈티지 오메가 제품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메가 빈티지가 왜 수많은 양덕을 양산했을까를 요번 영상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롤렉스 처럼 뭔가 권위적인 느낌이 아니고 아기자기한 그런 디테일이 살아있다고 느껴지더라고요또 음, 케이스나 무브에 각각 시리얼이 있는 이유가 이게 오메가 자체 제조가 아니고 각 그 파츠 제조사들이 분업을 해서 최종적으로 오메가에서 조립을 하여 완성된 상품이라는 어뭐 아시는 분은 아실텐데요 그만큼 여러 업체들이 협조로 하나의 시계가 완성된다는 점에서 그 시절의 그 시대상이라던가 다양한 정보를 이 시계 하나를 통해서 어, 배울 수 있다는 점도 참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느꼈습니다 어, 가격 접근성도 다른 빈티지 명품들 보다는 조금은 어, 실현 가능한 수준인 점도 분명히 한몫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거 갖고 있으면 계속 가격이 오르니까 당연히 투자의 목적도 있을 것이고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